안녕하십니까 크리토 메타 콩콩입니다 오늘은 광고 하나 가겠습니다 핫한 프로젝트 세일로 유명한 게이트이오에서 오토트레이딩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이트이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게이트이오는 8년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 중인 거래소로 1 천만 명 이상의 유저들이 스테이킹과 거래 서비스를 사용 중입니다 또한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성장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는 없는 알트코인들을 거래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바이파이 매수를 하면서 게이트 IO 거래소를 사용하는 화면을 보셨을 텐데 원화고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유망한 알트코인을 게이트 i o 에서 미리 구매해서 홀딩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UI 또한 처음 사용하는 유저들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 상당히 편리합니다. 오토트레이딩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리더들이 포스팅한 포트폴리오를 눌러 카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토트레이딩은 그간 다른 거래소들이 서비스해오던 카피트레이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카피 트레이딩은 특정 트레이더가 어떤 코인을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팔 것인지 또는 마진 거래를 활용해 어떤 종목의롱 포지션이나 숏 포지션을 얼마에 진입하고 얼마에 청산할 것인지 이런 단순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공유하고 이 전략을 그대로 팔로우하게 됩니다. 이런 카피 트레이딩은 간단하고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특정 포트폴리오에 팔로워들이 몰리면 원래 전략에 정해져 있던 매수가와 매도가에서 주문이 점점 밀려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슬리피지라고 하는데 특정 종목의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이 몰리게 되면 호가체결이 점점 밀리게 되어 수익이 줄거나 심지어 전략은 맞게 갔는데 손실이 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게이타이오의 오토트레이딩은 이런 단순 전략 팔로워와는 다른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기반으로 합니다. 콘트트레이딩 기법이라고 하는데 수치화된 지표값을 바탕으로 매수매도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따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매수매도를 반복하게 됩니다. 퀀트트레이딩은 대체적으로 초고빈도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매매 방법은 사고자 하는 가격에 종목을 매수하고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거나 떨어지면 손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퀀트트레이딩은 입력된 수치에 따라 초단위로 쪼개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할 수 있어 팔로워가 많아져 주문이 몰리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단기 변동성을 활용한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게이타이오에서는 심지어 이 오토 트레이딩 전략을 스스로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일일이 지표의 인자값과 수치를 대입해 전략을 짜줘야 되는데 게이타이오에서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략을 플랫폼화해 유저들이 간단한 수치만 입력하면 알고리즘 전략을 생성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수 제작한 오토트레이딩 전략을 실전에 투입하기에 앞서 모의거래를 할수 있도록 백테스팅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테스팅은 직접 제작한 알고리즘 전략을 과거 시장의 움직임에 대입해 투자 성과를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퀀트 시장에선 백테스팅만 전문으로 제공하는 업체가 있을 만큼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인데 이 부분도 사용하기 쉽게 제공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요즘과 같이 장이 혼란스럽게 움직일 때 단기 모멘텀을 활용한 오토트레이딩이 하나의 해법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이타이오의 오토트레이딩을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은 설명란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게이타이오의 오토트레이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